안녕하십니까 애청자 여러분 놀라운 부동산 놀부입니다 연말부터 현재까지 이르기 정말 많은 규제들이 다 풀렸어요 이제 남은 규제가 몇 가지 안될 정도인데 현재 3월에도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 완화와 또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전세자금 대출의 완화 기대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과연 이 완화들 3월의 금융 완화책은 또 얼만큼 시장에 영향을 주고 3월의 거래량에 도움을 줄지 주목을 해 봐야겠죠 자 이제 남은 규제들 중에서 시장 영향을 크게 줄수 있는 거는 몇개안 남아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기다리는 분들도 많을 텐데 강남 3구와 용산에 대한 규제지역 해제예요. 자 이게 굉장히 큰 완화일 수밖에 없는 게 가장 중요한 이 금융 완화책에 더해서 추가로 LTV를 쓸수 있는 상급지로 갈아타는 수요 를 방향을 최상급지로 유도할 만한 그러면서 매도하는 물량을 만들 수 있고 매수하는 물량을 만들 수 있는 거래를 일으킬 수 있는 이 순환구조를 만들 수 있는 규제 완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가장 기대되는 지점이고 추가로 여기에 덧붙여서 강남 3구의 용산이 많은 이 토지 거래 허가고요. 이게 이제 만기를 앞두고 있잖아요. 4월, 6월 이때도 이게 연장이 될지 아니면 그대로 종료가 될지 이것도 귀추를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 완화될 가능성이 높고요. 특히 강남 상구 용산이 언제 풀릴지 기다리는 분 많고 저 또한 기다리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시간이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 23년 1월에 집계된 세수를 보니까 거의 18년 만에 역대 최악 수준의 세수가 거쳤더라. 작년과 비교해 봤을 때 7조가 감소했어요. 더군다나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고금리 영향으로 인해서 경기 침체 수술을 밟고 있는 상황인데 이럴 때 정부에서는 경기침체를 방어하기 위해서 재정지출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세수가 덜 거치는 구조에서 재정지출까지 늘려야 되는 상황이야. 최악의 상황인 거죠.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든 세수를 마련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상황에서 가장 빠르게 세수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가장 많이 감소한 세수가 뭔지 살펴보고 정상화시켜야죠. 그게 가장 빨리 세수를 늘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게 뭘까요? 가장 많이 감소한 세수가 뭘까요? 당연히 저희는 부동산 채널이니까 부동산 세금이요 거래가 역대 최저로 계속 유지되고 있어 왔고 지금 1000건 넘었다고 해서 1500건 넘었다고 해서 우리가 와 많이 달라졌네요 하지만 이게 정상적인 거래량이 아니잖아요 지금 서울의 아파트가 170만 채에요 그런데 1000건이다 1500건이다 이게 과연 정상적인 수치냐 이거예요 당연히 세수가 적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역대급으로 지금 부동산 세금이 덜거치고 있는 거예요. 거래가 없다 보니까. 그래서 거래를 늘려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가뜩이나 지금 금리 때문에 금리가 높아서 거래를 증가시키기 굉장히 불리한 구조예요. 시장 상황이. 그러면 시장의 거래를 막는 모든 것들을 다 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빨리? 이 금리는 우리 마음대로 못 바꾸잖아요. 게다가 지금 시장 상황도 그렇습니다. 자 기존에 높아진 금리의 시장이 어느 정도 적응을 하고 낮아진 저가매물 금매물 위주로 실수요자들이 진입을 하면서 거래가 이루어진 거고 그래서 1400, 1500권이 나와준 겁니다. 그럼 이후 상황이 중요한데 자이 저가매물 금매물들이 지금 사라진 상황이고 금리가 다시 변동을 하게 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다시 거래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떨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더 급한 게, 지금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서 세수를 어느 정도 확보하고 그것을 활용해서 재정지출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게 지금 최우선입니다. 무주택자 다주택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투기꾼, 뭐 이런 거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정부는 남은 몇개안 되는 규제들이 상반기 내에 모두 풀릴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거기에 모자라서 미분양이 7만 5천 원 넘어가고 있죠? 미분양 물량 해소와 또,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추가적으로 완화를 넘어서 부동산 활성화 정책, 어드밴테이지, 이것까지 예상해 볼수 있는 시국이에요, 지금이. 왜일까요? 세금이 너무 적게 거쳤어요. 너무 적게 거쳤어요. 이대로 가면은 세수 부족으로 인해서 경기 부양에도 문제가 생기고 또 나라 부채도 더 증가할 수 밖에 없겠죠. 최악의 상황을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부동산 거래 활성화가 필수적인 상황이다.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그거예요. 따라서 정부는 지금 부동산 가격의 안정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딴 게. 거래가 어쨌든 늘어나는 거에 주안점을 두고 정책을 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자 보시면 세금이 얼마나 적게 거쳤냐면 이 22년 1월과 지금 23년 1월 비교해보면 7조가 덜 거쳤어요. 자 이거는 22년하고 23년이 상황이 약간 다르긴 해요 22년이 그 전에 뭐 있었죠? 코로나가 있었기 때문에 세금이 좀이연돼서더 특별하게 많이 거치긴 했어요 그러니까 7조나 감소에 서 많이 떨어져 보이는 건데 그냥 1월에 세금을 거치는 이 진도율을 보면 18년 만에 최저치예요 10% 밖에 안 돼요 이렇게 세금이 덜 거친 이유가 뭘까요? 일단 작년 하반기에 금리가 가파르게 올랐잖아요 경기도 침체되는 상황이었고 이 경기 악화 두 번째 뭡니까? 자산시장이 이 하락하면서 거래가 확 줄었죠 주식도 침체 부동산시장도 침체 자, 이러다 보니까 거래량 부족 거래에 관련된 세수가 확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하나하나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은 22년은 1월에 다른 때보다 세금이 많이 거쳤다고 말씀드렸죠 코로나 때새 지원책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연시켜 줬잖아요 그래서 부가세나 법인세가 이연 되면서 22년 1월에 거친 게 큽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조효과 때문에 5조 3천억 가량이 지금 기조효과 영향이다 그럼 나머지 7조 감소 중에서 5조 3천억 뺀 나머지가 실질적인 감소 금액이잖아요 그럼 그게 한 1조 5천억 정도 되는 거예요 확실히 줄어드는 게 1조 5천억 정도 추산 그렇게 뭐 코로나하고 뭐고 기저효과 빼고 실질 세수가 1조 5천억이 감소했다고 했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 예전과 비교했을 때 세금이 가장 많이 줄어든 게 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어디서 세금이 많이 빵꾸가 났나. 압도적이에요. 압도적으로 부동산과 주식의 세수가 가장 크게 감소한 거예요. 세수 감소의 가장 큰 비중 2조 3천억이 줄어듭니다. 자 여기서도 또 내부를 들어가 보자고요. 양도소득세가 1조 5천억 감소했어요. 증권, 아까 말했듯이 주식, 거래세가 5천억 감소한 거예요. 그리고 추가로 상속증여세가 3천억 감소합니다. 지금 뭐가 중요한지딱 나오잖아요. 그 세수 감소의 상당의 부분이 부동산과 주식, 이 자산시장의 거래, 자산의 거래시장에서 나오고 있고 그 중에서도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또 압도적이라는 거예요. 양도소득세와 상속증여, 1조 8천억. 지금 정부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세금이 필요해요 경기 침체 방어 이 고금리 상황에서 대응을 해서 어떻게든 이 경기를 지키기 위해서는 재정지출이 무조건 필요한데 이렇게 세수가 부족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결국 적자로 국채 발행해서 메꾸면서 재정지출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적자의 상황에서 국채를 발행해서 가는데 주력을 할까요? 아니면 기존에 빵꾸 많이 낸 데를 빨리 메꾸려고 하는 그 노력이 더 적은 노력이 들어갈까요? 당연히 빵꾸난데 빨리 채우는 게더 주안점을 두고 정책을 운영해야 될 방향이 되는 거예요. 결국 지금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가장 빠른 길은 부동산 거래 활성화라는 겁니다. 네. 지금은 양도세나 상속증여세 얘기했죠? 취득세도 문제예요. 각 지자체에서 세수비중이 취득세가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지자체마다 뭐 파산하겠다 뭐 세수부족하다 난리예요자 이로 보든 저로 보든 부동산 거래 활성화 정책이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운용이 돼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빨리 없어져야 될이 규제들은 뭘까 일단은 단기 양도세율 인하 이거는 24년부터 운영이 되죠. 그래서 60% 70%의 단기 양도세가 이제 1년 이상 넘어가면 일반세율로 그리고 그 전은 45%로 줄어들어요. 이게 빨리 와야 또 거래를 활성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거고 단기적으로도 거래가 좀 늘어날 거고요. 자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일까요? 취득세예요 취득세. 이 취득세 때문에 아무것도 못해요. 중과 취득세 중과 때문에. 8% 12% 내고 어떻게 이 2주택자 다주택자들이 시장에 들어올 수 있을까요 절대 못 들어오죠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취득세 중과 완화가 필요하고 여기서 좀더 들어가면은 그것도 문제예요 이 분양권과 입주권 이걸 주택수로 지금 7.10 대 20년 7.10 대 예, 규제 시켰잖아요 이것도 없어져야 돼요 이게 주택이 아닌데 분양권 그리고 입주권은 미래의 주택인데 왜그 입주권 분양권 상태의주택수로 매기냐고 그러면 거래가 되겠어요 안되겠어요 누가 분양권 입주권 사냐고요 오랜 시간 동안 주택수에 들어가 버리는데 이것도 거래를 막는 거예요 이것도 빨리 없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취득세 중과 이걸 포함시켜서 들어가는 거죠 분양권 입주권 주택수에서 빼는 거 그리고 취득세 중과도 빨리 완화해야 돼요 지금 이 여당하고 야당하고 계속 줄다리기를 하는데 지금 야당에서는 그거예요 이, 이 주택자도 이제 8%에서 뭐 인하에서 4% 수준 정도로 가자 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3주택 이상은 봐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지금 이게 중요한게 아니라니까요 그쵸 자 그리고 네, 세 번째로 봐야 되는 게 지금 남아 있는 지역들이 있죠 강남 3구와 용산이 아직 규제 지역이에요 투기과열지구 이게 해제가 저는 빨리 될 거라고 봐요 네, 이 3월 4월 뭐 5월 6월 상반기죠 이때 되지 않을까 왜냐 최세 중간에 이런 것들 여당 야당이 국회에서 계속 이 막아 제끼한 바람에 정부가 아무 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규제지역 해제는 정부가 어느 정도 핸들링이 된다는 얘기죠. 네. 이게 풀리면 순환이 한번더 일어날 수 있어요. 자 규제지역 지금 용산 강남 3구는 LTV 50으로 제한돼 있어요. 그렇죠? 그것도 DSR 적용되고 근데 여기서 어, 규제지역이 풀리게 되면 20%가 더 생기게 됩니다. 네. 그리고 규제지역이 풀리면서 취득세 중과 아까 말했던 거 있잖아요. 이거 빨리 풀려야 되는데 규제지역이 풀리면 은 이게 스페어가 하나 남아요. 예, 네, 규제지역은 2주택까지니까 규세 중과 안되니까 이게 되면서 거래순환이 한번더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대로 가면 은 다시 거래량 감소합니다. 1, 2월, 뭐 3월까지 좀 올라오다가 다시 줄어드는 네, 국면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적가 매물 소진되고 뭐 금리 0.25든 0.5든 미국이 한번또 치고 가면은 또 이렇게 확 식어버릴 수 있어요. 지금 그래서 정부가 어떻게 할수 없는 것들 말고 할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빨리 푸는 게 답이다. 그리고 그렇게 할 거라고 예상이 돼요. 지금 상황에서는 자, 그리고 마지막 남아있는 게 토지거래허가구역인데, 이거는 3월달까지는 좀 봐야 되지 않나? 시장 상황을 자, 별 이변이 없다면, 별 이변이 없다면 이 4월, 6월달에 다. 종료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해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내에 웬만한 규제들은 이제 거의 없는 상태로 전국이 돌아가게 될 것이다. 자 확실히 작년 하반기랑 올해 들어서 1, 2월은 분위기가 완전 다릅니다. 거래가 늘어났어요. 작년 하반기에 뭐 10월달 뭐500몇건 이러다가 뭐 2배 넘게 거래가 증가하고 했으니까 자 1월에 집계된 게 1,417건 그리고 2월이 벌써 1,500건이 넘어요. 이제 3월 말까지 봐야 되는 거죠. 설 이후에 거래가 그만큼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래량이 많이 잡힌 지역들 보면 홍파가 150건, 강동이 128건, 급락이 나왔던 자리들이에요. 급락이 나왔던 자리들 그리고 이 노원, 예 그리고 성북 좀 저가 매물들이 좀 몰려 있고 또 재건축 이슈가 있는 아파트가 밀집해 있는 장소 그리고 노원 같은 경우에는 예, 두 개가 몰려 있죠. 이제 특례 보금자리론 혜택도 받을 수 있고 또 가격도 급락한 자리 건의와 또 이번에 노후관리지역 일기 예, 신도시 특별법이 아니라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예, 여기에 수액까지 같이 받는 예, 그렇게 되면서 거래가 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집계가 됐습니다만 저가 매물 위주의 소진이었고 이후에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 중요할 텐데 높아진 효과를 물기 위해서는 또 하나의 순환그 구조를 만들 수 있는 그게 필요하다. 완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다시 재냉각될 우려가 존재한다. 그래서 거래를 계속 돌리려면 매도세와 매수세를 끌어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앞선 이세 가지, 크게 세 가지 추가 완화책이 나와줘야 되는 적기인 상황이라는 거예요, 지금이. 자, 그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완화책들이 나올 것을 기대하고 여러분들이 거기에 맞춰서 좀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상반기에 에, 풀릴 수 있는 완화책 특히 정부가 야당과 최대한 덜 부딪히면서 할수 있는 바로 강남3구와 용산의 규제 지역 해제 에, 이게 가장 빨리 될 것이다 라는 예상을 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심각한 이 세수부족 상황 그리고 그 세수부족의 가장 큰 비중인 부동산 세금 부동산 세금 중 양도소득세 거래 부족이 가장 큰 원인이다 그래서 거래를 빨리 올리는 것이 결국에 세수부족을 빨리 메꿔서 정부가 경기 침체에 따른 재정지출을 만들어 주기 위해 필수적으로 현재적으로 해야 될 전략이다 정부는 이렇게 세수를 메우기 위해서 부동산 활성화 정책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상황이고 거기에 전략이 거래 활성화 정책이 될 것이고 우리도 전략이 중요할 거 아닙니까 지금 상황에서 어떤 전략이 중요할까 저는 지금 상황 예, 하락기 패턴 지금 얼만큼 더 떨어질지 언제 반등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그 반등을 내가 가져오더라도 그걸 수익률로 환산했을 때 절대 크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앞으로 좀 지금 당장 보다는 시간으로 돈을 사는 부동산 투자 전략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꾸 어느 지역이 많이 떨어졌으니까 어느 지역이 얼마였는데 얼마가 됐으니까 그렇게 해서 진입하는 것보다는 가격이 아닌, 이 가치가 변하면서 화 가격이 크게 변동할 수 있는 진정한 투자, 네. 특히 정비 사업들 기존에는 재개발이 절대 안 되던 자리가 재개발이 되고 재건축이 안 되던 자리가 재건축이 되는 가치가 급등하는 부동산은 지금 어떤 부동산일까? 기존에는 용적률 200이 넘어가면 은 쳐다도 안 보던 지역들 리모델링 추진하다가 무산된 지들도 많습니다 그런 자들 중에서 좋은 위치들 엄청 많아요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어요 지금 이런 것들을 다 여러분들 주안점으로 삼고 전략을 잡아서 어떻게든 적은 자본으로 시간을 들여서 시간으로 돈을 사는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매주 강의를 하고 있고 서울에도 많고 수도권에도 많습니다 작은 자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초기 재개발 재건축 입지와 투자 전략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아주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석 신청 부탁드리고요 하단에 고정 댓글 제가 남긴 댓글 링크 누르시고 참석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이렇게 세수 부족과 앞으로 나올 이 완화책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해봤고요. 강의 신청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못 오시는 분들은 멤버십 가입하시면 또 오프라인에서 이 했던 70여개 동영상을 시청 가능하시니까 멤버십 가입도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에도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께 빠른 소식 전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단에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